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투곤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지의 통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제가 채집 갔을 때마다 이렇게 뭐, 뭐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뭐 꽃무지. 꽃무지, 꽃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채집한 유충들을 넣어놓은 통이 있어요. 제가 이 친구들을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. 한, 한 달, 한달 정도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,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자 여러분 바로 이 통인데요 이통 뭔가 좀 난했지 않으세요 여러분? 바로 이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통입니다 그때 이 영상에서 산란의 체 하고 제가 여기다 또그뚝밥에다좀 재활용을 했어요 그뚝밥이 아까워가지고 재활용을 했는데 여기다 체류 유충들을 이제 넣어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열어보니다우 응. 그때 산란의 체류 흔이 그대로 남아있죠?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 이제 파 보도록 할게요 파서 유충들을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있다 있다. 와 여러분 바로 나와줬어요장수이 일단 이 개체는 제가 아마 어디서 잡았지 이건? 막 석기에서 잘은 모르겠네요. 일단 제가 거의 다 경기도권에서 잡은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. 오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. 와 크기도 웬만해서 어, 괜찮은 크기 같아요 양호한 크기. 이건 아무래도 스쿼트 같고요 큼직끔직합니다자이 스쿼. 자, 친구는 좀 작네요 이제 작은 장수들이 이제 유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다 두고요자 여러분 이제 이 통도 한번 해볼건데요 여기에 이제 체집판 유충들을 제가 좀 넣어놨었어요 사슴벌레 유충들인데 이제 여기에도 분명히 나올겁니다 이 통에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벌써부터 이게 나오는데요, 이렇게. 와, 이친구들 자, 오, 또 나왔다, 나왔 어, 이거는 또 나왔거든요, 이렇게. 이건 아마 애사슴벌레나 다우리아사슴벌레 두중에 하나일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어, 아, 다우리아사슴벌레네요. 자, 이 친구는 이제. 톡사슴벌레 유충 같네요, 이 친구도. 거의 다 톱사슴벌레 유충일 거예요. 한마리 더 나와줬는데, 요 이건 뭐지 얘는? 아, 홍달이다 얘는. 이 친구는 이제 홍달의 사슴벌레 유충입니다. 오, 뭐야? 또 나왔어. 이렇게 많았었나? 자, 여기 유충 또이 친구 또 톱사슴벌레겠죠? 자, 이렇게 오늘 제가 발굴을 좀 해봤는데요. 일단 장수풍네이 세마리에 사슴벌레가 1, 2, 3, 4, 5, 6, 7, 7마리 나와줬어요. 총 10마리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미지의 상자 까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